버린 내 야, 댄스, 꿈처럼 지난 24일에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은 본선 2차전을 마무리하고 오, 중결승으로, 오, 중결승으로 오, 가는 마지막 관문인 본선 3차전 팀 메들리 미션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무대는 설 연휴를 맞아 국민 대표단을 위한 디너쇼 특집으로 마련됐는데요. 디너쇼 특집은 메들리 미션이 있는 팀전으로 연예인 대표단과 국민 대표단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녹이는 민순네 박민수, 애녹, 김정민, 강훈, 최윤아는 사랑과 정열의 카니발을 주제로 첫곡 유혹에 맞춰 섹시한 무대를 선보이며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AY 댄싱 버린내 마음 빠져버린 내 마음 야, 사랑은점심에게 다가와 곧 <목소리도> 떠났네 그리움만 남긴 채 보던 그 순간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내 곁에서 사랑해 입술에속삭임 꿈처럼 사라져갔네 치같은 추억, 아픔만 남겨두고 넘 t 이면나 홀로 사랑해 사랑은 는그대와때땅내 마음속에 일어나친 햇살 같은 추억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가 없는데 그대를 내 마음 속에 그대를 바라보는 내 모습 외로움 사람은 점심에게 다가와. 오이그정 oh 그정. 대박. <웃음>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모든 oh, 캐쁨 춤추는 내 모습, 어린 내 마음이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달콤한 입술에 속삭임 어린 내 마음이 사랑인데. 그리움만 남긴 채여러인내 곁에서 사랑해 빠져버인내 곁에서 그리움만 남긴 채 눈처럼 사랑